아, 선생님, 선생님 카카오 톡 카카오 받았어 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관역 관영 소문 조, 조사 12월 12일 이후 종구에 다녀오 종 있습니까? Uh, no, no. Uh, I haven't been to. Uh, <laughs> I haven't been to. Ah, 선생님! 선생님, 메시 s 받았어요. 아 o 씨, s Oh, where? I just filled it in. I n i Simonie, s o l s I n l t I n it. I o s s a I o t a s s a a y o n s i o w i s t i l l it. I n i o t a s s a s i o n s i a y o n s i s a i a s s a I t a s s a s s i i 그리고 혹시 소나이 방학 때나 요즘에 중국에 갔다 올부 있으세요? 아니면 요즘에 중국에 갔다 온부과 만났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교수, 어, 교수하, 교수해도 출석기로 직아체아 체크, 아, 체크해 드릴게요. 이게 뭐지? 어떡해요? <웃음> 어떻게, 어떻게 어떡했어요, 여러분? 아 썼어요, 선생님. 아 I already fill in the form.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중국 아 저는 방학 아 방학 때중국 예... 아안 갔어요. <웃음> I haven't been to 방 방학 방학 아니. <웃음> 그리고 아그 대답이 썼어요. <웃음> 선생님. y o u look at it. I respond right away. 선생님, g s a y Nim, y o 1 r hands, y g u I guess so. The 친 i 중국 친구 없어. 아, 중국 n 구없어 t 여기. 중국 친 g 없 e 요그 e j u 만 g 국 친구. h e 만 e the y d i d j u n t g e the j u n h e r n e the g e e j u n the j e the y j u s t l e the j t j u the l e e t h e e 여러분 이상해요 I wanna type 아, 공간이 좋아요 아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안 안 아프다고 나나안 아프다고 나아프다아 <웃음> <웃음> 아, 아프 아프 아프다고 방화때 아 친구 안 만났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 중국 친구 만나고만 말해요 아니요 방학 때 집에 있어요. 우리 어, 어, 어, 한 한면 한년 봤어요. 한년 봤어요. 혹시 이거 송생님이요? My last question.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没事吧? <웃음> 여러분 이거 뭐야? 이눈 <웃음> 네... <유튜브들, 웃음> <웃음> 아, 아파요. Oh p e e a e 17 people in my room 14 people t h r r e 17 people t h e r no p No rice No rice no friend What the hell where s my rice s o long it's already an hour It's so l Okay anyways I want to call the restaurant It's t s o n g h a It's t n I really need to call where I am It's not t o n i s t n 어? 에이? 이거 뭐지? More. For d a y s a go I ordered this. This is like 17,000 won and it's all sold out now. 이거 이거 조금 비싸. 이거 조금 더 비싸. 2 0 0 0 o n 아니, 2만 원. 미안해요. 2만 원. 아, 30개요. 이거 I bought it for 20 uh, I mean like below below 20,000 won. s 0 0 0 0 won. 1만 원. 1만 원 below. Pretty c o is I think I can earn like double of this. Double or triple equal. I sell it to s u I just c h one. b a n i e h t e t t h fun has made down. Wait a m o